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다육이 농장 투어 가기 전에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있죠 건프로 다육이 영상 구독 가능하세요 제일 먼저 다육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특권 구독은 뭐예요? 무료예요 무료 유튜브의 장점은 같은 영상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볼수 있는 거죠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한 인천 다육 도서매점으로 갑니다 우지에서 잘 물들고 있는 인천 다육 도서매점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신상 다육이들 자주 오고 국민 다육이들 30% 할인하는 준비 되셨나요? <웃음> 신상 다육이들이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땅꼬마랑 농장에 방문했죠 뭐 <웃음> 간주 1,400원이요. 예쁘게 물드는 간주 보고 계십니다. 익스펙트리아 철화 1,400원이요. 익스펙트리아 철화. 홍화장. 홍화장 1,400원이요. 목대가 얇은 애들이 아닌데 홍화장 1,400원이요. 이어서 오로라. 건프로도 굉장히 키우면서 매일 볼 때마다 물드는 거 보고 반하는 애요. 오로라 천사백 인천 다육 도서매점 함께 보시죠. 미니 고사오 천사백 원. 에게리아 천사백 원이요. 에게리아 천사백 원. 시치쿠시 삼천오백 원이요. 시치쿠시 삼천오백 원. 흑게리 철화 칠천 원. 달마민이요, 만오백원입니다. 달마민, 만오백원. 을려심 철화, 만오백원이요. 을려웅, 을려, 을려웅, 7려웅 칠천원. 조몽 철화, 만오백원이요. 음, 이렇게, 벨그레이브, 할로윈, 뭐, 요런 애들 상하, 달마민, 연봉, 뭐, 다양하게 있어요. 저도 연봉 이하이 만원짜리인데 지금 할인해서 칠천원에 샀거든요. 음, 되게 잘 크고 있어요. 연봉 음. 음. 세틀로사 1,400원이요? 솜털이 뽀송뽀송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세틀로사 되게 귀여워요. <웃음> 핑클루비. 핑클루비 1,400원이에요. 짠! 핑클루비 1,400원이요? 많은 언니들이 사랑하시는 핑클루비 1 4 0 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이렇게 얼굴 3개짜리도 있네요. <웃음> 얘 누군가요? 일본 세럼 1,400원이요? 와, 너무 귀엽다. 안에도 되게 많던데 이렇게 또 노지에서 물드는 애도 있네요. 레티지아 1,400원이요? 레티지아 1,400원. 애터 애터미, 1,400 원이요. 음. 음, 특이하게도 애터미 1,400 원. 프릴 인제 7,000 원. 한스 에보니 14,000 원. 와 한스 에보니 너무 이쁘다. 파이어의 나이스 7,000 원이요. 파이어의 나이스 아 너무 이쁘다. 홍상생술. 아가보이데스, 아가보이데스. 을리카테 카바나, 5600원이요. 을리카테 카바나, 5600원. 이렇게. 독대 좀 보세요, 여러분. 레종. 라울이요, 라울. 얼굴이 몇 갠가요? 5600원이요, 에 라울. 5600원. 사탕같이 이렇게 무근하다. 너무 예쁘죠? 이대로 가져가시면 인테리어 효과 빵빵 캐시미어 철화 5,600원이요 화이트 그린이 7,000원 SP SP 10,500원 에본이 SP예요 야생 콜로라타 11,200원이요 레티지 아트 7,000원, 파이어의 나이스 1 4 0 0 0원요 목대, 목대 한번 보시고요 음. 파이어의 나이스 14,000원, 음. 파라다이스 철화 5 6 0 0원요 파랑새 7,000원, 목대 있는 파랑새 7,000원입니다. 대품 몰게인 21,000원, 자홍루, 멕시코 자이언트, 천대전송 철학까지요 다양한 화분들 또 준비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화분이요. 다양한 사이즈 있죠? 플라스틱 화분, 이렇게 한, 이런 식으로. 응. 플라스틱 화분, 260원이에요. <웃음> 420원. 420원. 플라스틱 화분, 420원. 700원. 이런 사이즈. 700원이에요. 다양한 다육이 화분. 응. 인천 다육 도소매점 다 화분도 30% 할인 중에 있어요. 2,800원이요. 2,800원. 응. 2,800원 화분. 이 아이도 2,800원. 응. 2,800원. 응. 다양한 색깔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구입하시면 돼요. 4,200원. 응. 다육이 화분은 이렇게 물구멍이 커야 돼요. 4,200원이요. 9천 0백원 ,800원. 9천 0백원이요 음. 응. 9천 0백원 택배는 안되는 매장입니다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구입해주세요 1인당 세포트 한정이요 치아와 금 아아 아아 아. 잘 들리시나요 오바 우리 권프로의 구독자님들 쿵 하면 짝 하는 우리 언니들 5천 0백원 라울 금 5,600원, 라울 금 청미지 7,000원 청미지 7,000원이요 흑괴리금 4,200원 신상 다육이 소식 알려드릴게요 11월 23일 월요일 신상 다육이들이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인천 다육 도소매점 대품 다육이, 창종류, 희귀 다육식물 그리고 국민 다육이 다육이 온기분, 플라스틱 화분 다육이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다 판매하고 있고요. 모두 30% 할인 중입니다. 다양한 신상 다육이들이 궁금하신 분은 11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인천 다육으로 오세요. 평일 9시,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 매직잼 골드 1,400원. 문가드니스, 문가드니스 1,400원이요. 취성송, 합식하면 너무 이쁜 아이. 치설송 1,400원. 헤라클레스 1,400원. 벤바디스 1 4 0 0원요 벤바디스 1,400원. 다양한 국민 다육기들이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브세슬리스 금, 온슬로우, 온슬로우. 엘코혼 4 2 0 0원요 엘코혼 4,200원. 동훈, 동훈 4 2 0 0원요 새벽별 귀여운 새벽별 7,000원입니다. 귀여운 새벽별 7,000원 <웃음> 귀엽죠? 크리스마스 자연군생 5,6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자연군생 5,600원 벽어연금 2,100원이요. 벽어연금 2,100원 7,000원 마케베니아 금 7,000원 멕시코로즈 2100원이요 멕시코로즈 이런식으로 입장이 옆으로 이렇게 길게 퍼지면서 나오는 귀엽죠 멕시코로즈 우와 쌍두도 있네요 2100원 원종 복랑금 원종 복랑금 5600원 레드에보니 4200원 소울엔 3500원이요 소울엔 3500원 소울엔 3500원 한스 에보니 7,000원. 한스 에보니 7,000원.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요. 요러, 요렇게. 작은 포트가 아니죠. 콜로라타 7,000원이요. 야생 콜로라타 7,000원. 코데로일 립스틱. 만 5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코데로일 립스틱. 만 500원이요. 러블리 로즈 1,400원. 러블리 로즈 1,400원이요. 희성 1,400원. 백토이 1,400원이요. 다양한 다육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특이한 다육이. 아, 다 아시겠다, 이런 애는. <웃음> 유럽 청금장 1,400원이요. 달마 청금장 1,400원. 스노우바니 1,400원이요. 스노우바니 1,400원. 아몬드 1,400원이요. 소인재 1,400원이요. 소인재 1,400원. 1 4 0원이요 400원. 청솔 1,400원. 살구미인금 1,400원이요. 금 21,000원이요 30% 할인된 금액 방울복만금 21,000원 파우더 퍼프 금 5,600원 파우더 퍼프 금 5,600원 여기 좀더큰 사이즈야 파우더 퍼프 금 11,200원 다양한 이렇게 <웃음> 여러분 필베르나타 28,000원 브리트니 20... 56000원 황홀한 연꽃금 56000원이요. 브레비폴리아금 3000원이요. 브레비폴리아금 오늘의 인천 다육 도서매점 다육이들 구경 어떠셨어요? <웃음> 행복이 마구마구 샘 솟았나요? <웃음> 지은 밤냄새 현재 내가 즐겨보는 테레비 드라마 주인공이 행복하게 만드는 결말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소소하게 향긋한 아침의 모닝커피 같은 발랄하게 뛰어노는 강아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서 도파민이 생성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대요 지금같이 순간순간 무기력하거나 건태로운 일상들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다육이가 자구 하나 달아주면 뭐 기분 좀, 좀 좋아지고요.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웃음> 근데 우리는 인간은요. 흙내음 이런 식물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생각하면 바로바로 바로 도파민을 생성하는 조건이 된대요. 더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운동하면서 느낀 그런 개운함도 빼놓을 수 없죠. 건프로는 다육 생활도 즐겁지만 운동하는 것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 우리 왕언니들이 댓글과 구독 눌러주셔서 건프로가 하루하루 영상 찍는 재미가 너무 좋고요 연말이라 조금 아주 조금 개미 눈물처럼 바쁘지만 즐겁게 다육이 농장 다니면서 또 오늘처럼 크리스마스 캐롤 세포트 합식도 하고 집에 와서 또 흐뭇하게 온몸으로 도파민을 생성하고 있는 건프로입니다 언제나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고요. 언제? 11월 23일 오후 3시 이후에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서둘러서 방문해 주세요. 그래야 얼굴 두개 3개 달린 아이 더 먼저 발빠르게 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